안녕하세요. 저는 팀노츠 간석 소소 블루벨트 안재선이라고 합니다. 뭐 다수 대회에 출전하고 있고, 뭐 다수의 메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대 선발전에 출전하게 됩니다. 서로 다리 후기 걸린 상태에서 롤링을 통해 백테이크, 스윗, 가드 패스 등뭐 여러가지 연결을할수 있는 동작입니다. 주로 작은 선수들이 그큰 선수들을 상대로 깔리지 않고 쉽게 뭐 백보시전 그러니까 상대 뒤를 점유를 할수 있는 기술이어가지고 경량급 선수들에게 유리한 기술입니다. 베림보로가 이게 카운터도 많이 당할 수 있는 기술이고 오히려 옆으로 백테이크 뭐 투입, 가드 뭐 패스를 당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많은 디테일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한번 오늘 수업할 거예요. 박한번 주시고. 자, 오늘 베림보로 한번 베링보로 백테이크 한번 해볼텐데요. 제가 되게 즐겨쓰는 기술이고, 이게 좀 디테일이 많이 필요한 기술이에요. 까딱하다가 자기가 백을 잡힐 수 있는 기술이고. 자,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희석님 먼저 그냥 한번 그냥 쭉 이어서 보여드리면 이런식으로 백테이크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자 이거를 천천히 그냥 디테일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자 먼저 일단 드라이바가다 세팅을 해볼거예요 보통 뭐드라이바가뭐 세팅할 때 그냥 이렇게 뭐 대충 잡고 뭐막 이런식으로 다리 걸고 이런식으로 많이 플레이를 하시는데 이게 좀 되게 안좋은게 뭐 이게 정석적인 방법인데한데 되게, 되게 안좋은게 이게 뭐손뜯어보세 이게 뺏길수도 있고 이거 다리 이거 펴버리면 이거 뜯기고 그 다음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뭐 압박당하고, 패스당하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쪽 세팅을 좀 다르게 할 거예요. 그 테크니컬 샌더, 배우자다. 테크니컬 샌더. 이거를 이용할 거예요. 자, 먼저 오른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상대 붓기를 잡고, 그뭐 상대 다리가 뭐 이쪽 다리가 뒤로 빠져있어도 괜찮아요. 그럼 뭐 이렇게 뭐 묶어야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크니컬 샌더를 할 거예요. 테크니컬 샌더. 테크니컬 샌더 상대 다리, 앞, 아, 앞 다리가 들어오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다시. 이쪽을 잡고 있다가 일단 해서 다리가 나오게 해서 탁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손은 뭐 상대가 못듣게 상대의 목 뒤까지 바짝 잡는 거예요 상대목 뒤까지 이러면 이렇게 잡아놓으면 상대가 이건 거뭐 절대 뜯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 다리도 그냥 이렇게 대충 걸어놓는 게 아니라 상대 여기 한번 차서 건 거를 상대 여기 여기 상대 골반까지 볼게요 상대 골반까지 상대도 몸을 뭐 세우라고 하겠죠? 세우라고 할 테면 골반까지 골반까지 이렇게 걷는 것만 해도 상대가 이제 넘어가거든요 골반까지 걷는 것만 해도 근데 뭐 상대가 뭐 이렇게 저한데안 넘어갈 때가 있고 안 넘어갈 때가 상대가 중지 잡고 안 넘어갈 때 그때는 이 다리가 상대 여기 골반을 쭉 밀어줄 거예요 쭉당기면 아, 아, 그럼 이렇게 상대가 넘어가게 돼요 자 다시. 음, 여기까지 해볼게요 까지 다시 잡고 그리로 잡고 티크리스 아, 생각으로 들어가서 상대 여기 골반까지 쭉 걸어주시고 거는 상대 무릎까지 쭉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이 손은 들어가면서 상대의 발뒤꿈치 상대 발뒤꿈치를 겨드랑이로 바짝 감는다는 느낌으로 바짝 감고이 손은 여기 무릎까지 이렇게 바짝 이렇게 상대 다리를 완전히 묶어놓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이 다리 뭐 자유롭게 움직이시다가 뭐 이렇게 땅에서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이거 그러니까 쭉 밀어주시면 되고 아까처럼 이렇게 또 세팅을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뭐 넘기려고 하는데. 상대가 일단 자리가막이쪽으로 많이 와면 돼요, 그쪽으로 많이 이러면 은 상대가 안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중심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백테이크를 해볼 텐데요 자, 이게 디테일이 되게 중요해요 안그러면 상대가 동안 가버려요 자, 여기 이 발목 잡았던 손으로 상대 여기 다리를 잡는 거예요, 다리를 그 다음에 여기 목기 잡았던 손 있죠? 일단 상대 여기 바지 여기 가운데 잡는 게 아니라 옆에, 옆에 보면은 두그 부분마다 이런 공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손 넣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넘어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토는 이제 맞아 여기 이렇게 잡으면 상대가 이제 절대 도망을 못다게 넘어가 주시고, 다음 근데 잡아 주시고 이런 상대가 절대 도망 못 가요. 한번 도망가 보시래. 어, 히뭐 도망 못 가요 이러면이면 이제 천천히 잡는 게 이제 엎드려서 상대가 무 빠져 있다, 무릎 푹고 올라가. 또 넘어가서 클라이머 드리프로 보내시다. 그 다음에 여기 발목에 걸어 주시고, 그 다음에 쭉 당기면. 말어 가지고 터봉 시가하고 싶으면 당기시그고면고1텝 잡고 백까지면 되고 자 이거 한번 해 볼게요. 하둘 셋. <목소리> 자, 저는 대보로를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잡고 쭉 이렇게 <웃음> 넘겼을 때상대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 자, 이때 그 제일 여기 목을 다친 게 뭐냐면 여기다 그냥 옆구르기로 진짜 완전 옆구르기로 막 이렇게 옆구르기로 그냥 이렇게 유연성으로 굴러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목에 부담이 되게 많이 가거든요. 여기서 다시 여기서 그래가지고 저는 상대 무게를 이용해서 부를 거예요. 상대 무게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 목기 잡은 거 있죠 목이 잡은 거 있고 다리 잡아놨죠 이거를 바짝 제 쪽으로 확 당겨버릴 거예요 바짝 확 이렇게 그러면 이게 되게 승목사하게 넘어가요 음. 그냥 유연성으로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거 잡고 이거 잡으니쭉 이렇게 쭉 이렇게 상대 여기 제 다리하고 상대 여기 다리 오금끼리 맞물렸죠? 그럼 다리 만 이렇게 빵 차주시면 상대 이렇게 엉덩이가 떠요 이렇게 상대 엉덩이가 이게 되게 중요한 디테일인데. 그리고 여기는 묶기선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게 이걸 안잡으면 상대가 일어나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도저도 아닌 자세가 되어버려요. 다시 잡고 잡고 이렇게. 이걸 한 번에 들어가는거예요 상대 넘어가는 일로. 제가 구호 동작을 했는데 실제로 하실때는 목기 잡고. 잡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쭉 넘어가는 순간 상대 힘으로 그냥 이렇게 쭉. 자, 쭉 상대를 당겨오는거예요그 다음에 아까 트라앵글 그립 만든다 그랬죠? 그 트위스 어 그립. 자, 이 다리 갖다 상대, 여기 걸고, 트라앵글 만들었죠? 그 다음에 발목을 여기 쭉. 그 다음에 바짝 쭉 펴주시는 거예요, 바짝. 그 다음에 잡고, 상대 몸쭉핀 다음에, 백테이크. 잡고, 백이크로 들어가서, 뒤까지 잡고, 그 다음, 잡고. 아, 쭉 이거 상대 넘어가서블 어, 롤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롤링을 할때 유연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당기는 힘으로. 유연성으로 하면은 못다쳐요그 다음에 저 상대 빵 차고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면 안전한 쭉 펴버리고 그 다음에 차고 패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꾸 쭉 근데 흔한 형님하고 저는 이게 체급 차이가 많이 나니까막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앉아주셨는데 이렇게 예, 손잡고 이렇게 버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버티면은 뭐 제가 이렇게 굴라 그래도 안 굴러져요. 이렇게 버티면은 저대때 아무리 유연해도 그때는 이제 이거는목뒤 잡았던 손을, 벨트를 잡는 거예요, 벨트. 저는 경량급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술적으로 하거든요. 뭐, 저보다 무거운 사람한테 쓸 때는 이렇게 뭐 벨트를 잡고, 이 다리 갖다, 상대 가슴을 빵! 쳐주시면 돼요. 상대가 얘 뒤로 넘어갔죠? 딱, 네. 가 아, 똑같이, 당기는 뭐, 힘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상대 다리가 펴졌으면 뭐, 이게 안 걸리죠? 그데 이렇게, 어나가지면 네. 이렇게 상... 되상이에레드래그포지션이죠그 네. 다음에 넘어가 주시면 돼요. 하고 넘어가서서 상대 어? 이렇게 넘겨 한게 19번 뒤 벨트를 잡고 서브를 불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공기 막 걸리게 해서 네. 뒤로 네. 당내. 그다음에 트랭드 그리로 네. 상대 다리를 잡아 네. 주 네. 다음에 툭 주시고. 그다음에 다리고서백팩 자, 어렵지 만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하, 둘, 셋. 근데 네. 보서올라 아, 아, 아, <목소리로> 아, 아, 네, 네. 이렇게 해. 해. 이렇게 면되 똑같은 거예요. 이 다리가 이렇게 걸리게 상대 골반까지이훅이 걸리게 그 다음에 이 손은 더블 가 가드 상황에서는 이렇게 각자 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에 이걸 쭉 밀어주면 상대 다리가 틀리면서 상대가 되게 불편해요. 그 다음에 이건 뭐묶기 잡아도 되는데 묶기보다는 저는 이거 백치 잡는 걸 선호해요. 상대 더블 가 가드 상황에서는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자 다시 다리 훅 걸고 하직기 잡고 잡고 이렇게 쭉한번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당기는 힘으로 부를거예요 당기는 힘으로 그냥 유연성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시면 이렇게 목피스크 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당긴 힘으로 당긴 힘으로 쭉 부르면 은 이렇게 좀더 깊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될게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이렇게 뭐백테크가 안돼요 이렇게 이렇게 일 레그 드래그는 될텐데요 그래서 항상 제 골반하고 상대 골반하고 붙어있는다는 생각으로 쭉제구반하고 상대 구반하고 쪽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바짝 차서 상대 엉덩이가 뜨게 그렇게 상대 엉덩이가 제몸 위로 올라가는 게 베스트예요 이게 나는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백테이크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팔이만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쭉 당기면서 백테이크 자 다시요. 다리끼리 걸어주시고, 다리 훅을 제대로 걸어주시고, 바짓게 잡고, 상대 띠 잡고. 근데 상대가 이렇게 뭐 손짓고 이렇게 버티잖아요? 상대가 손짓고 버티면은 못 구르잖아요? 그냥 발로 차 상대 넘어뜨리고 그럼 쭉, 좀 길게. 이렇게.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쭉 차서 그냥, 이렇게 백게 그냥 상대 다리가 좀 틀리게. 상대 다리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상대를 이렇게 같이 굴러버리는, 지가 이렇게 베림으로 실패할 때가 있어요. 같이 굴러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이렇게 다리가 틀리게 하면 상대가 절대 못 불러요. 네. 다리가 틀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잡고, 잡고, 그냥. 당기면 놓고그냥 여기서 이제 당기면서 그냥 상대의 목이가 끊어지고 그냥 좀더 자유롭게 그냥 백테이크. 자, 이거 한번 연습해볼게요. 하나, 둘, 셋.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요아시찮에서 상대에게 아괜네아괜 점수로 막아기고 있다가 천사처럼 마지막에 찮주는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마지막들을 으로었